g t 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도 호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강도를 불러볼 거예요. 연락처 라마 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강도 호출 천 달러 이걸 누르시고요. 원하시는 플레이어를 골라줍니다. 체크. 강도를 고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 초코님을 덮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의 강도가 올 거예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강도 뭐지? 뭐야? 뭐지? 어? 에이 잠깐 가고 있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니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아, 만달러. 오 oh 마이 갓. 만달러가 먹었죠? 강도를 다시 불러올게요. 아, 강도축 쿨타임이 있네요. 대략 한 9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저기.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봤죠, 방금? 여기에서 강도가 스포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뛰어옵니다, 이렇게. 아, 이 친구 모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만 어? 보시면은 머리가 살짝 벗겨져 있고요. 아니, 많이 벗겨져 있고. 뒤쪽에 여기 스크래치.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있고. 그냥 딱 봐도 수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속력으로 뛰어가요. 저한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서 쌉! 그리고 가까이 가서 제 캐릭터를 톡 쳐요. 그러면 제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가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도망가는 강도의 표정 이때쯤 제가 3000달러를 뺏겼어요 그리고 멀리멀리 도망가요 그렇다면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강도 같은 경우는 현금을 탈취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금을 전부 다 통장에 넣어볼게요 제가 현금이 0달러인 상태에서 강도를 당해볼게요 그렇다면 뭘 뺏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강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날 때려 아이 잡읍시다 강도 강도 잡아 얌마 벌써 성공 벌써. 제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은 다른 사람 간다 강도 강도다 강도가 따라간다 강도가 따라간다 강도 이 사람 강도죠 야이 나쁜 사람아 강도다 강도가 따라온다 문박스님이 강도를 당해 만따로를 빼앗겼습니다 강도를 처치하고 그 돈을 빼으십시오 만따로입니다 빨리 드세요 이거 <웃음> 아이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강도를 당했던 사람은 강도를 또안 당해요 풀타임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볼게요 지금 전지산 인출했어요 460만 달러 자 여러분들 저한테 강도로 불러주세요 아 강도다 이런 젠장 내 통장 내 통장 아 물론 농담이고요 플레이어입니다 저 사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저한테 강도겁니다제 형. 얘야 얘야 얘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지마 오지마 이마 강도다 빨리 도망쳐 강도 강도 저 친구한테 가까이 오면은 이 460만 따로 날아갈 수 있어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어 지금 강도가 4명 아니 우리팀이죠 아저잘 뛰는데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차에 타, 차에 타도리팀은왜 도망가 아니 차에 타면 도망가는데? 일단 제압합시다 안돼 강도가 죽었어 이런 젠장 온다 대장어 통장에서 지금 돈이 뺏겼는데 만 달러만 뺏겼어요 오우. 잡아 이따 부사람같으라고 그리고 근처에 제 돈이 있을거예요 가까이 오시면은 만 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혹시저거노트도 강도를 당할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온다 강도 강도 여기다 강도. 아저거노트가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봐저거 마, 가지마 임마 아니 저거노트가한 번에 넘어진다고? 말도 안돼 이번에는 강도를 부르고서 편의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점 지역 총 견어 이 상태로 강도가 는데아 더블 강도다 제작 아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강도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지훈님한테 강도 걸었고요 앉아! 강도가 언지 보겠습니다 강도 왔다! 강도 왔다! 아 지금 머리 잘라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강도! 아 지금 여기 강도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자르는 사람은 못 건드리죠? 어 뭐야! 안돼! 아, 네. 하지만 강도에 가까이 가면은 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무한테나 강도를 불러보겠습니다 강도출 강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아 저도 안돼요 모든 연락책 서비스는 1대1만 가능한다고 해요 가 뭐야? 어? 옵주를 타려고? 제가 지금 B 클래스 깽부르터란 자동차를 불렀는데 여기다가 강도를 납치할 거예요. 내샷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시만요 문 닫아 이제 이동수단. 아잇 안돼! 여러분들 납치를 하려다가 강도가 죽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돼! 그는 좋은 강도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강도를 부르고서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도가 따라온다! 자, 강도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엄 잘 쳐요. 요트까지! 요트까지 드래그레이스! 돌아간다고? 저 강도씨 이쪽이에요 이쪽. 아 강도가 죽었고요. 이런 쓸모없는 강도가 티라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신발 가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구두 파는 곳이 있거든요. 자 공기님 도망칩시다 이제. 들어가세요 공기님! 들어가! 빨리 공기님 들어가세요! 자그렇다면 강도도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강도가 갑자기 걸어 다니죠? 어? 아 자연스럽게 방으로 가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아유 잘 뛰네. 아주 그냥.